고 제가 이제 어, 아민 씨가 치는 거를 한번 일단 리코딩을 해보시죠. 됐습니다물좀 <목소리> 아, 네. <목소리> 아, 네. <목소리> 아, 네. 마시고 하시죠 이제. 예, 오늘은 평소보는좀잘 치세요. 딱 봐야 걸리는 게좀덜하셨거든요 왜냐면, 리슨이니까. 아미씨가 아까 공이 해서 이제 예, 오늘은 평소보는좀잘 치세요. 딱 봐야 걸리는 게좀덜하셨거든요 왜냐면, 레슨이니까제 마음대로 치세요. 아. <웃음> 자, 그 <그래서> 제가. 공이 그거까지 왔아요 제가 좀살려치 드렸어요. 제가 못 치는 거는 이제 코치님이. 자, 우리가 그러면요, 네. 왜 에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원리를 좀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밑에 보시면은, 스피 자, 한번 들어가보세요. 타입의 타입의 타입의 타입 힘이 걸리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까 받은 거는 제공이 쓸줄 알고 정말 쓴줄 알죠 그 다음에 프레시 약간 감을 맞았잖아요 얘가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약간 열리면서 그걸 그거, 또 감표해요. 지금 준거에요 네, 근데 거, 감을 수 있어요. 네. 이거다. 네. 네. 감을 수 있어. 요 백핸드는 더 비슷해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있는 공이 티격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한국인들은 프로포션만에 프로포션만에. 전나 낚시가 있어요. 언어로 면수하면 잘 붙여요. 응. 어쨌든 내가 어떻게안 되는지, 이거를 안 되는 각도로 알면은 컴퓨터들은 면을알안 알면 되는지, 한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하 네, 한거요요 백엔드 해보세요. 아, 백엔드도 다들 면 안돼요. 그렇죠, 지금 하긴했는데 애매하네요. 이거, 어? 그렇지. 한 거예요. 어. 그렇지, 한거예요 어? 그렇지, 한거예요 자꾸 우리가 라이징 볼을 치면 받아서 컴프레션 줄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나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만들잖아요. 나달 공을 치면은, 아미씨의 닿는 면으로 컴프레션 을줄수 있어요. 올라가는 탈같이거요 근데 아마 유생이면 공원이 알을 수도 있어요. 무슨 <목소리> 그 말인지 알죠? 솔직히, 트레이너. 미쳤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말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공을 피딩하거나 치는 순간에 아미 씨가 볼이라고 얘기하고, 아 어? 예, 네. 아미 씨는 힛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칠때힛이요 예. 네. 볼힛볼힛트한 번이 아니죠? 여섯 개 연속 응. 성공하는 게 다음 단계예요. 할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되면 어떻게 세요 말을 해야 돼요. 뭘 볼, 했지? 힛? 볼힛 힛? 백 100% 맞는 거열0초개요 아, 네. 네 킥! 이더 중요해요. 뿔 말하는 게더 중요해요. 저한테는이 아, 네. 네. 제가 치는 순간에 뿔이라고 크게 얘기해요. 어, 오 근데 이제 볼하면서 뭐를 해야 되죠? 제가 잠깐 먼저 질문할게요. 제, 제 타이밍 어떻게 맞췄어요? 입으로 나왔는데 제가 치는 리듬이 보여났고요. 네, 제가 공을 같은 타이밍 맞았다는 건요, 제 라켓이 돌아가는 리듬을 계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공을 이렇게 보세요. 그게 안 하면 이걸 얘기를 할수 없어요. 그다음에 말로 하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인지가 더 빨리 반응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말로 하면은 훨씬 더 인지가 빠른 거예요. 네. 네. 저한테 잘 들리게 해주세요. 볼볼 이제 는뭐 괜찮아요. 자, 열게요. 폴리 제대로 맞으면 마무리요. 그래? a d y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ne. o n 요 One. One. One. One. o 내가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을 계산하는 걸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그렇죠 그러면은 공을 언제부터 인지를 할까요? 상대방이 공이 맞는 순간부터 인지를 할까요? 넘어오면서부터 인지를 할까요? 그렇죠 어느 게더 인지력이 빠를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수있 아까 제가 왜안 했냐고 물어봤냐면은 폴리스 안 했다는 거는 눈에서 보고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날아갈 때 인지가 된거요 네. 맞아요. 정 말인지 아시죠? 맞아요. <웃음> 이게 공을 왜안 했는지는 정말 그게 안니다데 네. <웃음> 이미 오고 있어! 그쵸? 근데 얘가 치는 순간에 인지를 하면요 미리 준비가 돼요. 일단 스프릿 스텝으로 내가 반응 속도를 빨리 했지만 눈으로 인지를 못하면은 그 인지가 특히 효과가 없어요. 스프릿 스텝을 해도 눈으로 인지를 네. 합니다. 그래서 꼴 잇을 하는 거예요. 에 어. 어. 어. 어. 어. 어.